어, 저희가 지금 느리는데? 엄청 많다. 근데 뒤쪽 뒤쪽 제복으로 갈게. 뒤쪽 제복부터 가는데? 예, 네. 어쩔 수없어 이쪽으로 아, 가. 아, 그쪽 뒤쪽만 한 거야? 아 씨, 우리 찢하졌음 주목표는 모든 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적팀이 위치를 추적 중이다. 집중해. 음? 목표 표시. 마인지 앞에. 더 있어 한티에어 뭐야? 어, 정말? 아 제고 우리가 먹었구나. 네네 제고 제가 먹었어. 두칸 두칸? 현상금. 현상금 이거 D 글자 있어 거든 하나 분야돼 있는 걸? 네딱 보인거 같기도 하고 아, 나도 왜 계속 헛것이 보이지? <웃음> 어색한 왔다아뒤쪽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아나 앞에 앞에 방패다 방패 살짝 빠진 뒤로 이동한다다 아, 다운 형좀 밑에 형 바로 밑에 핑핑핑 핑, 핑. 여기 양각인데요 바로 이따와 주십시오 저기 공격한다 왜 아, 잠깐만, 다른 팀인데? 어, 진짜. 다른 팀에 형 빠져야 돼. 아, 쓰라져. 와, 아, 벽 돌린다고. 이거 빡소네 뭐야, 얘. 아, 진짜. 이거 킬 들어온 건가? 아, 아니다. 예, 예. 아, 예, 아니야. 들어왔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다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나나 오. 오오. 오오오오 반가워. 어, 전네 뛴다. 디가공적 무인 정찰기. 현 위치 정찰 요청한다. 유령이 현장에 무인 정찰기. 아, 이거 영우들하고 곤란한데. 1층에 있어요영장 그렇죠. 아, 이거 1층다 봤는데 2층에 있다. 알린다. 무인 정찰기 진재보 위해 귀어네 오케이, okay, okay, 상도 어, 이거 확실안나 친구 모르겠어. 상공의기 상공에 의찰기 상공에 첩기에첩기기 목표 표시, 아씨, 저격 넣었어. 상공의 악업무인 정이다도 탐지 캐시. 옥상님 여기 여기 양쪽 양쪽 다있거든 여기 봐줘야돼 여기 옥상부터 봐줘 옥상부터 앞에 형 앞에 뛰는 데는? 여기 옥상부터 봐줘야돼 가게 안나와 쟤네 때문에 한마리 앞에 더부터 내있어요? 저 옥상봐드림? 옥상 끝났는데 근데? 옥상 안끝났을텐데? 옥상 여기 끝에 요요 요 라인 아이 여기 목표점 설정. 신경 쓰지 마.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저 빈틈 나온다니까. 엘지가 제대로 안 돼. 아, 아, 자, 편안 하나 가있네 에, 도 마리, 죠 그다음에 제일 아닌데, 제니 어, 이이어가 아닌데, 제가 보네? 보 없나 보 아직 뒤에 있음 제가 보 애가 아니요 걔는 제기제 어, 밑에, 제 밑에 차 하나 더 있어. 확인. 여 있다. 파파파. 저기 갑파파 이는 다운이고? 형 바로, 빙, 중앙핀 쪽. 신경쓰지 마. 네, 그쪽에 있어. 아, 저기 가스사 했어. 아. 한놈 처리! 그래도 막힐려면키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왔어. 재밌어. <웃음> 또템다못 긁어가지고 지금 개그지네. 탐드릴까요? 응. 음. 오, 쉣. <웃음> 이 정도. 준비돼 있는 남자. 야, 눈앞에 정적이 있으면도 일부러 안먹었난 1순위 정적이라서 정말 <웃음> <저는 웃음> <이>, 이기적인 플레이 <웃음> 안돼 원래는 그게 막 그래도 정적쓰고 들어가서 잡아주면 이득이니까 앞쪽 상점에서 돌려는거수도 있어 보죠. 어 왼쪽 아 사라졌어 합아 까비 이따 확클 찍어놨어 수듯탄초척 기자리 기자리. 도전 중이다. 이인 정찰기. 아, 아, 아, 아, 아. 이동중켜고이새 뭐야? 저 저기... 근데 헬기 있던데 아까? 터졌나 보다. 헬기 내렸다. 사운드 헬기랑. 확인, 확인. 보인다. 노르바어도 있는데. 저도 보임. 아, 어, 이푸시하다 죽을라나? 어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아, 어, 좋겠다 이거 봤어? 어 돋됐어 <웃음> 그거 쓰러지 쓰러지면 확해 그럼 한 마리 이쪽으로 하겠 그쪽 라인에 더 있어요 조심. 오른쪽으로 올지도 모르방 안에 있나본데? 아, 기절 수척기절아 어, 진짜 두 개야 미친. 갑파파 갑파파. 아, 어이 다 어, 네, 어, 어, 네. 진짜 두 개가 나와 씨발어개 당황했네. 그리고 뒤쪽 하나 찍혔었는데? 네, 네, 위쪽에. 절 내가 무인 뿌림. 경찰 요청한다. 현장에 무인. 정도정찰안 썼어. <웃음> 이제 꼭 쓸게. 약간 정손질나거든요창적타임이기 바랍니다. 차타겠다 이거. 어우, 더 찍겠는데? 여기 돌. 여기 현상금 아이고, 터치해야 되나? 그럼 나 정정 먹고. <웃음> 오케이. 현상감 꼭현상 아, 근데 여기 아, 있는 게 변수인데. 여기 상고랑애들이좀 아,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떤게? 이거 헬기에상대 마음에 안 드니까 알린다! 아군 어, 정밀 공입니다 <웃음> 어! 헬기가 가쓰러지 어, 가스 전문 <웃음> <웃음> 중 요, 요. 상공의 아군 무인 청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알린다! 무인 청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자두운 무인 정찰기단 레이더 탐지 캐시! 도망는중 골라그데? 하나는 골라서 도망간다 1명이다 둘다 같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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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짜고 하나? 가세요. 현 위치로 무장을 했다아 근데 이무장못무겠는데 그래 제 건. 이거 스타디움 가자. 에 아, 스타디움 밑에. 성공의 적 무인 정찰기. 저 이따 끝해. 아니 저저저 보셨어요? 저, 저, 저, 저. 응. 음, 봤음 또보마지먹었 이거 옥상에 에? 만들어 내려는데요 확기를 못 내는 거 아니야? 라가야지확킬 아마 필요 없을 거야. 아. 앞에 앞에 살아! 이거 <웃음> 아닌데 근데 작는 소방사 청탑에 있다. 아니, 청탑 옥상 까비. 나이스 너에게 다킬을 다큐를... 알린다. 아군 정밀 공습이다. 나이스. 어 확인 다눈 들어갔구나. 너아 나한테 왔더라고 나 이거 왜 근데 킬이리가안 나지? 아 경찰서 옥상. 아 이거 잡았어 지한번에 이동중. 어 이게 안 맞어? 어?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 음. 경찰서 시행 터더 보이네? 안니죠 응? 아 뭐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나이스 어 있었어 경찰서 애들 여기 텐트 쪽으로 행... 갔어 이동중 어차피 얘네 자리 다 안줘 제 자리가 이거 내 왼쪽 좀 봐줄 수있습니다 분수대 쪽으로 자리할게 가스 접근 중! 서클 개미치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 다리가 미쳤어요. 이거 우측 라인 조심해야 될 듯? 야, 여기, 여기 다 잡아 여기 한 마리 남았어 딱한 마리 중앙이한 마리 남 핑이 한 마리 공수입니다. 어, 나한테 불어 정룡으 새끼인가? 어? 어? 그래요? 나한테 불은 줄알아 이거 이에 붙었다 붙었다고? 아 이거 음, 네 1층에 있어 1층 2층에도 있다 아나이 양각이다 2층? 응 2층에도 있어 이거 언제 들어가아나 맞겠다 이거 아아아아 들어오데 하긴 이사 다음 서클 튀 봐야 되는데 이 쪽으로 오겠는데? 하나? 이층이 냈다 2 이... 이거 팀에는 쟤네들끼리 싸우고 우리가 먼저 잡으면 됐을는데 자리.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지 으로 가. 1초문 열렸다. 저쪽. 요을 안전지으로 간다. 당장. 남았다. 마무리. 어. 이쪽 왔다. 아, 또. 한마리 몰라요? 평쪽으로 나가는데. 안 어, 보여. 아, 여기 있다. 보렇죠리 어, 뭐야, 뭐야? 밖에 네, 한 마리 더 나왔어. 찐다고 놓. 너이 <웃음> <웃음> 자리가 존나 좋았어. 많이 <웃음> 아쉬웠어. <웃음>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그 양보할 수 없었어. 딱 그래도 막판 깔끔하게 또 1등 했네.